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1월 5일 이제 업데이트 적용된 점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지금 인게임에 자세하게 적용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이벤트 하나가 지금 새롭게 나왔습니다 자 이벤트의 명칭은 누가 봐도 흰소 인증 자 전설탈것 지금 하나가 추가되었죠 이 새로 나온 전설탈것을 착용하고 여기 이벤트 공식 카페 이벤트에 올려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바트라 시만 50개 그 다음에 참여 게시글 30개 이상일 때는 전체 모든 유저한테 바트라 시만 10개를 선물로 준다고 합니다 자 여기 말머리에는 3마리 이상 뭐 3마리 미만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고요 인증 예시는 이렇게 스크린샷 그리고 캐릭터명이 꼭 나와야 된다고 합니다 자 당첨 인원은 총 40명 뽑고요 3 이상에서 30명 한둘 이상에서 10명을 뽑게 됩니다 자 당첨자 발표는 이벤트가 종료된 후에 14일 이내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벤트 종료일이 1월 18일까지네요 1월 19일까지 이 전설 탈것 이벤트 전설 탈 것이 이용 가능하니까 딱그 전까진 18일까지 이벤트 참여가 가능합니다 자 이벤트 탈것아 지금 이렇게 생겼네요 어 잠깐만 이게 소라고? 잠시만 자 부입부 상점에서 이벤트 상점 들어가시면 여기 바로 있습니다 2021골드로 구매가 가능하고요 구매하시게 되면은 어, 맹약, 아스카탄, 오든 그 다음에 카셀까지 주문서별로 다 받게 되고요 자 요거는 레벨 80부터 구매 가능합니다 80 이하 분들은 뉴비분들 이제 시작하신 분들은 이건 아마 못받을거예요 레벨 80부터 가, 가능하거든요 자 탈것을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전설 등급의 누가 봐도 흰소 이렇게 있습니다 아 근데 공속이 90이네 90 일단은 그리핀보다 좋으니까 요걸로 착용을 하고 한번 볼까요 공정속도 오 현재 111.7% 공속이 나옵니다 지금 외형을 루돌프로 했으니까 다시 이것도 바꾸고 음 어허 누가 봐도 펭귄인데 <웃음> 아 일단 질주 모션 똑같습니다 아 뒤에 연을 달고 있네 방패연 아 질주 모션 똑같구요 네좀 새하얀 펭귄은 귀엽네 목도리까지 하고 있구요 자 요렇게 생겼습니다 요걸 이제 세명이서 찍어서 이벤트에 올려주시면 될것 같네요 자 다음은 이제 패키지 신규 패키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리체인 명품관 지금 여기 나와있는 트리체인 명품관 여기에 있는 패키지들은 1월 12일 화요일 점검 전까지 판매를 하게 됩니다 어, 여기서 가장 핵심은 여기 소환수 200개 들어있다는 거5 5 0 0짜리그 다음에는 어, 벨리에타 희귀마석 희귀마석 벨리에타 4개짜리 고급 8개짜리 고급보다는 여기 희귀 4개를 선택해서 박을 수 있다는 점 요게 좋죠 그 다음에 찰란는동료 100개짜리 아 어, 이거 저번에 했었죠 제가 뽑기로 직접 보여줬는데 거의 뭐용웅도 안뜨고 희귀 2개 정도 나왔습니다 100개를 돌려가지고 요거 거의 지금 살 이유가 거의 없다 싶을 정도로 잘 안떠요 자이명품가는 1월 12일까지 자 똑같이 2020년 베스트셀러 요것도 그대로 1월 12일까지 요거는 판매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하네요 자, 여기 구매할 때 있는 여기 행운 티켓 이 행운 티켓으로 여기 티켓 교환소 여기 들어가셔서 보시는 것 같이 패시브 선택 상자를 받을 수도 있고요 영혼 스킬로 교환도 가능합니다 어, 보통 이열무금으로 바꾸신 분들 계실텐데 여기에서는 이 상급 9강 짜리, 그다음 강 짜리, 그다음 탈것 구름바다고래 동료 비바나 전설 요거 이상 뜨지 않는 이상은 전부 다 꽝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딱이 요거로 바꾸는 것보다는 어, 패시브 다 하신 분들은 패시브 쪽으로 추가 효과 교본도 바꿀 수 있으니까 요 위쪽 스킬 쪽으로 바꾸시는 거 추천드려요. 그다음 새로 나온 게 이번 업데이트로 여기 신규 패키지칸 여기가 이제 이번 업데이트로 새로 생겼습니다. 자 스페셜 찰나나 동료 패키지 지금 가격이 55,000원인데. 어, 개수는 반띵이죠? 50개네요. 아까는 명품관 있는 거. 명품관 있는 거는 같은 55,000원인데, 여기 영웅동료 확정 1개에, 어, 뽑기 1 0 0개예요뭘 사야 할지는 누가 봐도 잘 아시겠죠? 대신 이쪽은 구매 계정이 5회까지라는 거. 그 다음 볼 거는 그다지 이렇게 좋진 않네요. 33,000원에 소환수 50개 화려한 소환수 부하 50개 이 화려한은 아마도 고급부터 나오겠죠? 아 아니네요 고급까지입니다 고급까지 나온거 50개 아 요거 조금 애매한데 그리고 상급 눈부신 탈거 소환 60개 상급은 그렇죠. 일반이 제외된 고급부터 나오는 탈것 뽑기입니다. 차라리 요거 사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요. 뭐 언제나 뽑기는 운에 딸려있기 때문에 뭐 뭐가 뭐 좋다 이런 거는 확실하게 제가 답변을 못해드릴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의상 쪽에서는 이제 이벤트가 다 끝났기 때문에 가격이 다시 4천잼으로 다 돌아왔습니다. 자 그리고 이렇게 새롭게 아이템 수집에 아티팩트 가시면 은 마법서 이렇게 추가되었고요 치명타 저항이 어 일반 등급의 마법서고 고급 등급 마법서는 방어력을 올려줍니다 희귀 등급 마법서는 대항은 정액급 산맥은 일반급 추가 공격력 방어력을 가지고 있네요 어 의외로 고급 등급을 먼저 수집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고급 일반이 더 괜찮은 것 같네요 휘기보다는 그리고 어제 제가 말했던 이 성향치 복구권 지금은 공지가 수정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추가됐고요 제가 어제 확인할 때는 이 내용이 추가 안되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바뀌어있고요 주간 5회에서 2회로 구매 바뀌었고 골드가 무려 3천골드씩 들어갑니다 기존 30만 골드였던게 어 엄청나게 오르게 되었죠 그 다음은 교환소 교환소에 노란고래, 검은문어 이 두가지에서 새롭게 다 추가되었죠 여기 상자 색깔도 보니까 아예 고급가지라고 모두로 박아놨습니다 이건 일부러 이렇게 한것 같네요 노란고래에서는 이렇게 새롭게 축복받은 강화조문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거 아이템 속성 변경된 거 이거 이제 기속으로 바뀐 것들 다 창고로 넣을 수 있다고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토벌증서 어 확실하게 무게 0으로 바뀌었습니다 우선은 창고에 들어가는지 한번 눌러봐야겠죠 자 일단 창고 리스트에 아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번에 나왔던 징벌자의 마성묘약 전설 등급 요것도 들어가집니다 자 요렇게 창고에 들어가지고요어 그렇다면 한번 매지션 캐릭터에 몇개가 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지금 옮겼던건데 마성묘약이 어 묘약이 아 두개 있네요 두개 두개 있었네 두개라도 뭐 건져야겠죠 오마석종도 14개나 있네 오케이 좋아 14개 아그외 아쉬운게 요거죠 여기 주문서들 저 5일짜리 1일짜리 16개니까 16일 요것도 3일짜리 10개 요것도 17일 여기 10일짜리 5개 아 요거를 다 옮겨야 되는데 아, 요것도 옮겨주게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특히 요거 두개 매번 잼으로 사는데 아이거 요기 이렇게 남아있는데 또 캐릭터 신캐로 또 사야되는거 너무 돈이 이중낭비가 아닌가 되도록이면 이것도 빨리 옮길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어졌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벤트로 증가된 모원의 틈 2시간짜리 자 2시간 대상이 맨 처음이었던 기사이 후에 어, 여기 4시간 적용됐고요. 소녀의 항봉도 4시간 적용되어 있습니다. 어, 상인도 2배로 2시간 적용되어 있고요. 야수까지 확실하게 2배 적용되어 있네요. 하지만 주 핵심 무대인 기사 그 다음에 소녀의 운명 이두 개는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어, 왜이 부분을 빠졌는지 야수의 심연 2 여기나 상인의 소원 여기서 골드 파밍밖에 할수 없는 뭐 그런 이벤트네요 저투력들 이제 시작하는 분들을 위한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던 계속 꾸준히 하시던 분들은 딱히 큰 혜택을 못 받네요 자 오늘 이렇게 새해 첫 업데이트 어떤 부분이 적용되었는지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알아봤고요. 다음 주 업데이트도 계속 이런 식으로 미리 보기 한 편과 이렇게 인게임에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거한 편, 이렇게 총두 편을 만들어서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내용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